안녕하십니까 3월 2 7일자 해외선물 미국 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도이체방크 불안으로 인해 증시가 하락압력을 받았지만 도이체방크에 대한 우려가 과도한 인식이 있었는데요. 특히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 은행은 회복탄력성이 있고 탄탄한 자본과 유동성 덕분에 구관하다는 발언으로 발빠르게 불안심리를 차단하며 증시는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연준 블러드 여문 총재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과 금융안전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시장을 안심시켰지만 시용평가사 무디스는 은행권 위기가 다른 곳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원유는 은행권 리스크로 인한 경기 침체로 부정적인 수요 전망에 하락 했네요. 유럽에서도 은행권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도이체방크와 크레드 스위스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십살일 위기론이 해결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융시장 안정과에 관련된 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느 곳 하나 놓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도 더 중요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더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 t 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43% 매도 57%로 매도가 우인 상태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원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수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7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3,4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항산이 13,400포인트까지 상승한다면 다음 저항산인 13,5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월 27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금일 없습니다.